일단 순행 시스템에 관련해서 조금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시스템 당첨자 분을 비롯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텐데 지금 컴퓨터 내부가 굉장히 좁아요. 이 케이스 자체가 빅타워급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좁아서 펌프와 워터탱크를 눕혀서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눕혀서 장착하게 되어서 압력 밸브를 손쉽게 못누르게 되어있는데 이 압력 밸브를 주기적으로 눌러줘야 돼요 정말 시스템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두달에서 세달에 한번씩 압력 밸브를 눌러주셔야 되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위 압력 밸브가 있습니다 저 압력 밸브를 눌러야 되는데 워터탱크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세워서 압력 밸브를 누르고 다시 눕혀야 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모든 커스텀 순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꼭 압력 밸브는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눌러주시는게 좋아요 순행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내부에 발열로 인해 발생한 압력을 빼주지 않는다면 이 피팅 부분에서 터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을 되거든요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압력 밸브를 꼭 두세달에 한번씩은 눌러주시는게 좋습니다. 안 눌러도 되는데 누르는게 무조건 좋습니다. 그리고 냉각수가 일정수준, 지금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냉각수가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펌프가 헛도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냉각수를 보충해 주시거나 혹은 2년 사용하셨을 때 냉각수를 한번 순환하셔서 교환해주시는 작업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관리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. 혹시나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관을 땡기거나 억지로 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내부의 부품들에 물이 흘러서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다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